안녕하세요, 피트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투싼 NX4 1.6 터보 GDI 엔진을 교환입니다. 신차 구입 후약 8,000km 이상 주행한 상태로 첫 엔진을 교환을 하는 차량입니다. 시동을 끄고 15분 후 딥스틱을 뽑아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오일 상태, 레벨 모두 양호한 편이네요. 교체가 간편한 에어 클리너를 신품으로 교환하고요.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주입구에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호스를 연결해 차량을 올려줍니다. 서비스 커버를 달고 후 프리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필터 하우징 내 오일을 배출합니다. 하우징에서 필터와 실링을 제거하고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클리닝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필터 하우징에 신품 필터 오링을 장착합니다. 모든 접촉면에는 실류를 발라 윤활시켜 주고요. 프리드레인 플러그를 고정하는 세이프티 핀도 신품으로 비치합니다.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사용유를 배출합니다. 자연 낙하 방식의 배출이 끝났으면 말드한 세기로 에어를 풀어넣어 오일팬 안에 있는 잔유를 배출하고요. 좌측은 기존 와셔, 우측은 신품 와셔입니다. 공장 출하품인 만큼 와셔 측면이 검정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와셔는 재사용이 불가한 일회성 소모품으로 매 엔진을 교환시 교체해줘야 하죠. 신품 와셔로 교체한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기존 토크로 체결하고요 NX4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라벤 널 t f e 0W20입니다. NS4 1.6 터보 GDI의 엔진을 제어하는 API SN 플러스 이상 0W20 단일로 되어 있는데요 해당 오일은 NS4가 요구하는 규격보다 한 단계 위인 API SP 공식 승인 오일이며 0W20으로 오일 점도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텅스텐 기반의 첨가제와 파워 및 에스테레를 사용하는 베이스유로 합성 엔진 오일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용량의 신유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신유 순환 및유온을 올려준 후 열간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15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90% 정도 충진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필터, 플러그 모두 깨끗하네요. 다음 엔진오일 교환 주기와 기재된 스티커를 선바이저에 부착합니다. 터보 차량에 맞는 교체 주기로 설정하고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 실내 연막사격을 끝으로 출고합니다. 이상 투싼 1.6 터보 GDI 엔진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